그러면 진짜 길게 올라왔는데 너무 길게 올라왔서 제가 글을 두 개로 나눠서 올릴 정도였어요. 원문을 보면 업데이트 온 커렌트 이슈 최근 이슈들에 대한 그런 얘기 뭐 서버 트랜스퍼도 있고요. 레지온 트랜스퍼도 있고요. 서버 머지도 있고요. 그 다음에 전쟁 선포가 안 되는 것도 있었고요. 럭에 관한 것도 오피셜로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뭐, 이제 팩션 진영 변경하는 거. 그 다음에 이 버그 악용에 대한 자기들의 입장. 그리고 캐스트에 대한 이제 컨텐츠 문제도 올라왔고요. 뭐, 제작 스킬, 무기, 그리고 새로운 던전. 그 다음에 커스터마이징. 그리고 미니맵에 대한 거. 이런 거 다, 오늘 다 대답해 줬습니다. 그래서 한글 번역을 대충 구글 친구의 도움을 받아서 보면은 일단 작은 것부터 좀 볼까요? 미니맵이 포함되어 있지만 미니맵은 이미 좀 다뤘던 이슈이기 때문에 작은 거에 속하죠. 이렇게 좀 해야 더 크게 보이실려나? 일단 퀘스트가 좀 이제 메인 퀘스트가 만렙이 되면 끝나잖아요. 그래가지고 어, 뉴월드에서는 이제 퀘스트 자기들도 이제 이게 부족하다는 걸 인지한다. 그리고 플레이어가 긴 이동 시간을 수행해야 하는 퀘스트 이런 거에 대해서 어, 게임 진행이 더 매력적으로 보일 수 있게끔 고민하고 있다. 어, 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게 뭐 벌어다니는 거에 대해서 게임 컨텐츠 시간 소모를 늦추기 위해서 그러는 거 아니냐라는 비판도 있었죠. 아우, 너무 시끄럽다. 만 들어가서 근데 충분히 그렇게 유저들 입장에서는 말할 수 있는 거였고 어, 어디까지 가야 돼 근데 이제 그런 거는 자기들이 보통 게임사 같은 경우는 유저들 입장 안 받아들여져요 자기들이 하나 그런 입장을 정하면 이거는 우리 게임의 뭐 스페셜리티다 뭐그 아이덴티티다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많은데 뭐좀 주의깊게 보신 분들은 이미 눈치채셨을까요 얘네가 상당히 자기들 고집이 없는 편이에요 오히려 유저들 친화적이에요 되게 이런 패치나 오피셜 내용들을 보시면 굉장히 유저 친화적이고요 유저들이 포럼에서 하는 얘기들을 자기들이 고려하지 않아도 유저들이 포럼에서 이렇게 막 불만을 토로하는 거에 대해서 자기들끼리 또 패치를 미리 준비하면서 얘기를 하거나 어. 반영을 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해요 그걸 제가 처음 어디서 느꼈냐면 은그 트랜스퍼 서버 이전하는 거에서 원래 얘네가 북미, 호주 이렇게 이동이 안 되죠 호주 안에서만 이동되고 북미 안에서만 이동되고 이런 식이었는데 유저들이 야 북미에 있는 캐릭터 호주로 옮겨줘 이런 얘기를 하니까 그것도 자기들이 준비를 하면서 이거에 대해서 피드백 받았고 우리들은 이걸 준비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나온 오피셜 띄운 적 있어요 초반에 그거 봤을 때어얘네좀어 되게 유저 친화적인데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이거 그때 느꼈어요 근데 이것도 약간 저는 비슷한 내용 같아요 플레이어가 긴 이동시간 수행하는 퀘스트 이런거 동선을 좀 줄여 주겠다는 거겠죠 이것 때문에 제가 얼마 전에 그 새로운 패치 내용 살펴본 적이 있잖아요 그때 말이 나올 수도 있다 탈 것으로 근데 이거는 안 나올 수도 있다 이랬는데 아마 그런 것도 동선을 줄이는 방안의 하나로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근데 뭐 결국에 나올지는 모르는 거지만. 그리고 제가 최근에 제일 느꼈던 거, 웰가디언 메인 캐스트 제일 마지막 건데 이거를깰 수가 없어요. 후발 주자들은 사람이 없으니까 이미 깬 사람들이 도와줄 수가 없죠. 근데 이 웰가디언 같은 거를 제, 직접적으로 예시를 들어서 이런 거 수준을 맞춰주겠다라고 해서 진짜. 와, 이런 거까지다 얘네가 세세하게 좀 다양하게 반영해 주는구나라는 걸또 느꼈어요. 그리고 무역 기술 같은 경우는 뭐, 뭐 간단하게 돼 있는데 지금 PTR에서는 어, 트레이드 스킬 종류가 고티어 레벨이 높은 뭐 100몇 십부터는더 높은 경험치를 줘요. 그래 가지고 경매장에서 재료에 대한 가격이 변동이 있을 겁니다. 이미 변동이 되고 있고요. PTR 들어가시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기가 새로운 걸로 이제 출시가 되는데 지금 ptr 에는 보이드 건틀렛이 나와 있죠 그 외에도 나중에 쌍수 대거가 나올 거고 뭐 한송 권총 같은 나팔총 같은 게 나올 거예요 근데 ptr 엔 일단 보이드 건틀렛만 있습니다 그뭐 지금 얘기한 거랑 앞으로 얘기할 것들은 ptr 에 포함되어 있는 것들은 언제 나온다 라고 날짜를 특정 하진 않았어요 날짜를 특정 하진 않았고 거기서 뭐 한번에 넘길지 ptr 종그 버전별로 아니면 부분 부분 넘길지 몰라요 어쨌든 얘네가 할 계획이라는 거고 웬만한 거는 몇주 안에 다 나올 겁니다 어 그리고 뭐 커스터마이징 맨날 얘기하는 거죠 한국 사람들이 커스터마이징 그너 저기 국미나 이런 유럽 쪽에 커스터마이징 스타일 이해는 하는데 한국 게임에 익숙한 저희들은 좀 많이 불만 이 있죠 그런 거에 대해서 약간 좀뭐몇 가지 계획이 있다고 하는데 뭔진 모르겠어 계획만 있는 현 상황입니다 현재 일단 미니맵은 이미 많이 얘기를 했죠 얘네가 이제 미니맵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해왔던 게 어, 이해가 돼요 이렇게 얘기하면 더 시급하다고 생각하는 부분들이 있죠 그 이전에는 이제 서버 이전 경매장 문제 돈복사 문제 그리고 버그들 이런 게 있었기 때문에 이거는 그렇게 우선순위가 아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조금 이해가 돼요 저는 읽어보면 이거에 대해서 어, 오버홀프랑 논의를 했고 특정 규칙을 고수하는 경우 어, 미니맵 모드 처벌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했어요. 나침판 규칙 이상의 어떤 이점을 제공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이게 일반적인 규칙이에요. 나침판보다더 좋은 기능을 제공하면 안 된다. 그래서 미니맵은 뭐 플레이어 위치 정도는 표시할 수 있다. 뭐 그룹에 있는 사람들을 표시할 수 있다. 뭐 이런 거. 이 정도는 되는데, 어, 모르겠어요. 이게, 뉘앙스를 정확히 파악할 수는 없어, 저도. 뭐, 원문을 보시는 걸더 추천드리는데, 저는 원문을 봐도 뉘앙스 정확히 모르겠어요. 제일 이슈가 되는 게, 미니맵에서 자원 위치가 표시가 되는데, 그거를, 그, 현재 그 자원 자리에, 원래 젠되는 자리만 표시하는 걸 넘어서서, 얘가 라이브로 존재하는지, 안 존재하는지, 그것까지 알려주면, 그거는 벤 대상인 것 같아요. 근데 어, 라이브 표시를 해주지 않고 원래 얘가 여기서 뜬다 지금 있는지 없는지 모르지만 원래 여기서 뜬다 정도만 알려주는 건 처벌을 안 한다 라는 말이 있어요 이건 유저들 간에 조금 어, 해석의 여지가 있는 것 같은데 이것 때문에 제가 이제 확실히 모르니까 일단 삭제하라고 전에 말씀을 드린 거예요 뭐 어, 이거는 나중에 어, 확실해지고 나서 다시 깔아도 되는 거니까 네 어쨌든 어쨌든 현재 상황이 이렇습니다 그리고 뭐 컴퍼니 문제인데 어, 이거는 넘어가고 무기밸런스 지금 뭐 아웃포스에 제일 많이 보이는 무기밸런스 그런 문제점 얘네들은 뭐 한다고 하죠 그리고 이번에 ptr 에 이미 적용이 됐는데 뭐 파일 스텝프 너프라던가 이런 것들은 무기밸런스 변경 내용 직접 확인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퍽 같은 게 버그가 많잖아요 이 퍽이 적용되지 않는 거 자기들도 알고 있대요 당연히 알고 있겠죠 우리도 알고 있고 맨날 얘기하는데 모를 수가 없지 근데 어쨌든 음, 이 특전이라고 해석된 게 퍽인데 여기 또 수정액이겠네요 제가. 어쨌든 이 퍽에 대한 거를 11월간에 더 릴리스를 한다고 합니다. 어째, 어쨌든 이게 완벽하게 되고 안 되고 떠나서 계속 얘네가 뭔가를 저는 반영해 주려고 한다는 게 그래도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어쨌든 저는 이 게임을 좋아서 지금 하고 있는 유저니까. 뭐, 이 PTR, 공개 테스트 서버가 나왔죠. 그리고 공허건틀리, 얘기 나왔죠. 이 공허건틀리에 대해서 조금 뭐, 내용을 말해줬는데, 이건 예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뭐, 이런 액티브 스킬이 있고요. 이게 왼쪽 트리일 것 같고, 이게 오른쪽 트리일 것 같아요. 이런 종류의 트리가 있으니까, 액티브 스킬 내용은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작, 채집, 이런 거 뭐, 문제 있다고 하는데, 수정했다고 합니다. 이건 약간 조금 어떻게 보면 알파 내용들이었고 음, 제일 중요한 거 지금 어쨌든 얘네한테 중요하고 저희한테 제일 중요한 건 서버 문제죠 서버랑 인구 문제 서버 이전이 지금도 일부 유저들은 안 된다고 해요 그 경매장 문제나 돈복사 버그 이런 것까지 했는데도 그래도 소수 인원들은 아직 이게 잘안 되고 있나봐요 음, 어쨌든 이거를 대해서 더 하고 있다고 하니까 네. 뭐 본인이 당한 분은 진짜 열받는 상황이겠지만 어쨌든 네. 그리고 지역 이전 이것도 꽤큰 이슈죠 북미에서 호주로 넘어오고 싶어하는 한국인분들이 꽤 많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예전에 미리 얘기가 나왔는데 어쨌든 이거는 개발 중이다 원래 처음에는 이 게임이 나올 때는 초반에는 이거는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포럼을 보고서 얘네가 서버 이전 준비할 때 미리 발표를 해줬죠 레지온 트랜스퍼드 해주겠다 호주에서 북미로 북미에서 호주로 그건 여전히 개발 중이다 라고 중간 확인을 해 줬고 서버 병합 서버 머지죠 이게 뭐냐면 호주 안에서 어, 같은 월드셋에 있는 애들을 통합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요 음, 서버 인구를 볼 수가 있는데 지금 어쨌든 찍먹하는 사람들도 많이 빠졌고 지금 이제 이 게임이 좋아서 남아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여기 보면은, 월드셋 별로 보면은, 이제 에타 서버에 보면은, 그래, 제타로 보자. 제타 서버 보면 하와이키, 뭐, 바락, 바랄쿠, 뭐, 쿠먼, 아디리, 뭐, 이런 서버들이 있죠. 이 서버들을 이제 통합하는 거예요. 몇 개씩 묶어서. 이제 서버 이전은 했으니까, 인구수가 적은 유저들을, 서버들을 다 모아가지고서, 서버에 충분한 인구수가 나와서 게임 진행을 원활하게 하겠다 이거예요. 근데 이게 조금 쉽지 않은 그뭐 사항이라고 해요. 저는 개발자는 아니라서 모르지만 이게 좀실운건 아니라고 하네요. 이거를 곧 한다고 해요. 외국 유튜브 보 직접 챙겨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도 이런 거 외국 유튜브들 보고서 좀 정보 찾아보고 이런 식으로 하는데 왜냐면 그쪽이 더 빠르니까. 일단 곧 시작된다고 해요. 근데 제 생각엔 빠르면 2주? 빠르면 2주에요 베타 때 이후로 계속 하고 있고 뭐 클로즈 때도 했다고 해요 이거를 근데 어쨌든 계속 이거를 음, 시도하고 있는데 만약 어느 어느 방식으로 진행될지에 대해서 예정원이 살짝 나왔어요 이이 이 서버 머지가 되면 어떤 방식으로 되는지 이건데 예를 들어서 월그 월드셋 이제 여기 제타에 아딜이라는 큰 서버가 있고 이 두자크, 맞아? 두자크라는 작은 서버가 있어요. 그럼 이 아딜이를 중심 서버로 하고 이 두자크를 사이드, 파트너 서버로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파트너 서버가 더 작은 인구니까 그래서 이 파트너 서버에 있는 애들을 이큰 서버로 집어넣는다는 거예요. 여기서 봐볼게요. 그럼 이월드 X 병합후보, 이게 아딜이에요. 큰 서버. 그리고 월드 Y 이게 작은 서버. 두자크예요 그럼 이와이 이 작은 서버가 큰 서버로 들어가는데 뭐 여기 예시에는 다른 서버에 서났지만네이 월드와이 어내 네, 반대로 말했나 아 반대로 말했구나 아 죄송해요 죄송해요 이게 작은 서버네요 월드엑스 병합부부가 작은 서버고 월드와이가 큰서버예요 그러면은 작은 서버 애들이 큰 서버로 이동하는 거예요 그럼 큰 서버 안에 있는 인구나 땅 같은 거는 그대로 있어요 근데 작은 서버들이 이제 인구가 큰 서버로 들어가게 되면 뭐가 문제냐 작은 서버에서 땅을 갖고 있던 길드들은 그 땅을 어떻게 하냐 이거에 대해 문제가 이슈가 있잖아요 그래서 작은 서버 인구들은 영토 소유권을 상실하기 때문에 전쟁 비용의 3.3배인 50k 코인을 보상받습니다 이렇게 돼버려요 저는 이거를 아예 영토를 다 초기화해버리고 처음부터 싸우라 이럴 줄 알았는데 작은 서버에서 이주해온 애들한테 그냥 돈으로 보상을 해주겠다라고 예정안을 내놨어요. 네, 이게 그대로 갈 수도 있고 수정될 수도 있겠죠. 근데 뭐 어쨌든 이렇게 가닥을 잡은 것 같고 이제 캐릭터나 컴퍼니 집 골드 아이템은 그대로 유지되지만 이 영토 소유권만큼은 지속되지 않는다. 그러면 이제 이주에서 들어가는 작은 서버 유저들은 거기서 땅을 뺏기 시작하는 거죠. 그런 전쟁이 또 벌어질 거고, 네. 이, 보이죠? 이 입장 우리가 더 많이 알게 되면, 네, 뭐, 바뀔 수 있습니다. 이랬습니다. 저는 그냥 아예 초기화해버렸으면 좋겠네. 그것도 재밌을 것 같은데. 네, 전쟁을 선언할 수 없는 문제. 뭐, 전쟁 선언이 최근에 안 되는 이슈가 있죠. 이것도 뭐 수정한다고 하고요. 이 행운 럭에 대해서 오피셜로 밝혀줬어요. 최근에 이거에 대해서요 어, 직접 실험한 유저가 있었거든요 제가 저번에 올렸던 것 같은데 어떤 미친 유저가 이걸 실험을 했었어요 뭘 실험을 했냐면 은 영어라서 저도 그냥 요약만 했어요 어차피 업문잘안 보실 것 업무 보실 분 직접 보시니까 어쩌고 저쩌고 보면요 얘가 가죽을 거의 10만 개를 캐면서 실험을 직접 했어요 뭐 그렇다고 합니다 영어니까 근데 그거랑 거의 비슷한 결과물을 여기서 오피셜로 보여줬어요. 아니, 개발자가 실험해서 올린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표본이 비슷해. 자, 행운 이 럭을 해석하는 방식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일이 발생하는 비율 을츄어주고 있는데, 뭐, 이거는, 어, 해석이라서 좀 말이 좀 이상한데, 이거에 대해서는 아마 저희 길드에 있는 그 연구가, 연구자분들이, 어, 좀 해석을 해서, 의역을 해서 올려주실 거예요. 그냥 간단히 말하면, 두 가지 방식이 적용됩니다 첫 번째 적을 처치하거나 상자를 여는 것들에 적용되는 행운 범위 그리고 두 번째 낚시를 제외한 채집에 적용되는 행운 방식 이렇게 두 가지가 있어요 이첫 번째는 뭐냐면은 행운이 올라가잖아요 행운이 올라간다고 해 가지고서 그 똑같이 100개의 아이템을 먹을 때어 좋은 레어나 에픽 아이템이 한개 나오던 게두개세개 개 이런 식으로 되진 않아요 오히려 그냥 100개에서 1개, 2개 먹던 거를 200개, 2 0개를 먹을 수 있는 확률로 올려주는 거예요. 그냥 개수가 늘어난다 이거죠. 아이템을 먹을 수 있는. 제가 이제 해석을 전달받은 걸로는 그랬어요. 100개를 먹을 수 있던 거를 200개로 표본 개수를 늘려주고, 여기, 다, 당연히 200개로 늘어나면 에픽 아이템 1개 먹을 걸 2개 먹겠죠? 이런 식으로 행운이 발생하기 때문에, 음, 행운이 더, 뭐, 예를 들어서 행운이 30인 사람, 행운이 10인 사람, 둘이 먹을 수 있는 그 아이템에 차이가 없어요 30인 사람이 먹을 수 있는 거를 10인 사람이 못 먹냐? 그렇진 않아요 10인 사람이 더 많이 사냥을 하면 먹을 수 있습니다 근데 채집은 달라요 이 채집은 방식이 달라서요 어, 행운 30인 사람이랑 10인 사람이랑 그 아이템을 얻을 확률 자체가 달라져 버려요 이거를 어 저는 아직 이 기능을 저, 제대로 사용 못하고 있는데 음. 생활제작 팁에 보면은 럭계상기가 있어요. 고위원님이 올려주신. 여기를 들어가서 행운 값을 입력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제일 관심 있는 게 요즘에 오이드보호니까. 네, 오리칼큼을 눌러볼게요. 네, 행운이 뭐 방어구에서 음 1%가 100이에요. 그러면 방어구 열심히 맞추면은 방어구에 대충 한2500 땡긴다고 할게요 그리고 뭐아뮬레뭐 뭐 대충 뭐400 있다고 그냥 예시값을 넣을게요 트로피 마을 두개에 뭐 500씩 넣어서 1000이야 그 트레이드 스킬 트레이드 스킬은 레벨당 어... 175레벨에 캐니까 우리칼큐을 그럼 175레벨 은 1750이거든요 넣을게요 후레도 뭐 대충 뭐 500있다고 치죠 후드루도 한 2000정도 올렸다고 할게요 그러면 이제 6,350이 되는데 보이시나요? 실시간에 올라가는 거. 보이드 월을 캘 확률이 0.25%가 되는 거예요. 이거는 확률의 증가의 문제라는 거죠. 레어 아 이템을 캘. 근데 이거 다시 삭제해볼까요? 한 반쯤 지워볼게요. 먹을 확률이 0.1% 줄었어요. 그리고 아무 그 마이닝 럭이 없는 상태에서 그냥 175레벨이 간다면 0.00%지만 실제로는 이게 두 자리 수가 두 자리 수밖에 어, 표시가 안 되기 때문에 뒤에 더 있어요. 확률이 있긴 있어요. 근데 굉장히 이 아이템을 찾을때랑안찾을때는 갭이 엄청 커 버리죠. 다시 이제 0.00 몇이었는데 아이고. 다시 넣어 버리면 이렇게 보이드 월를캘 확률이 어디서 이렇게 또 올라갔니? 뭐 아무튼 0.53% 0.00 몇이었는데 0.53%가 돼버려요. 아까 그 아이템 같은 경우는 뭐확률의 그것도 똑같이 보면 확률의 문제긴 한데 어 캐다 보면은 따라갈 수 있거든요. 그냥 표본으로 따라갈 수 있는데 그거에 대한 그 갭보다 이 채집에서 벌어지는 갭이 훨씬 큰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조금 뭐 나중에 더잘 잘 이해하신 분이 글을 올려주시겠지만, 조만간. 어쨌든 그 상자를 열거나 적을 처치하는 거랑 그게 여기 1번이고요. 그 다음에 채집 관련해서는 여기 2번. 이게 약간 다른 방식으로 적용된다는 거이해 그것만 일단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외우시면 돼요. 그냥 럭이 높으면 좋다. 그래서 럭 세트를, 특정 럭 세트를 맞춰야 되는구나. 라고 정도만 외우셔도 됩니다. 네. 그거에 대해서 뭐 이렇게 부연 설명을 이렇게 했는데, 이거는 각자 읽어보시고요 그리고 이제 팩션 변경하는 거에 대해서 60일로 단축할 거래요 근데 전 60일도 긴거 같아요 솔직히 두달 어떻게 기다려? 이 게임이 아직 두 달이 안 됐는데 뭐 어쨌든 근데 줄여준다고 하니까 이런 것도 좋죠 그리고 이 약자 파벌에 대한 게임 플레이 버프 또는 지배 파벌 내 그룹이 성공적인 영토를 점령할 경우 보상 을뢰에 전하도록 하는 목표적인 인센티브입니다 이런 전쟁에서 약간 승패가 좀 역동적으로 이루어지길 변화가 있기를 바라는 것 같아요. 어쨌든 이긴 사람이 맨날 이기면 재미없잖아요. 솔직히 뺏겨도, 아, 그래, 공격할 때또 뺏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야 재밌지. 뺏고 뺏겨야 재밌지. 뺏기고서 또 만약에 재수없게 뺏겼는데 내가 못 뺏어. 수비가 너무 유리해서. 그럼 재미가 없잖아요. 뭐, 어쨌든. 그런 것도 하고 있다고 하고 이것도 보셔야 됩니다 이거 이거 저는 좀 중요한 거 같거든요 익스플로잇인데 이게 버그 악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서 너무 특정 예시를 들어버렸어요 이번에 스폰 버그를 예로 들수 있습니다 이거 보고서 흠칫 했죠 한시간에한 번만 생성되는 특정 생물이 있는데 플레이어가 이게 즉시 생성되도록 하는 특정 행동을 우연히 발견했습니다 이것은 처음에는 버그였지 근데 플레이어가 전리품을 획득하기 위해 생성하고 죽이는 과정을 여러 번 진행하면 이건 악용이다. 다른 플레이어에 비해서 더 이점을 얻는 플레... 게임상의 악용이다. 이런 식으로 판단을 하겠다. 이거예요. 그럼 이걸 질문을 하겠죠. 야몇 번을 하면 그게 악용인데 라고 하겠죠. 근데 그거에 대해서는 너무 음, 많은 변형이 있으니까 네뭐 어쨌든 이거에 대해서 자기들만의 독자적인 판단을 하고 일시적으로 정지시킨 다음 이게 뭐 3일이나 7일이 되겠죠 정지시켰는데 또 하면 해정을 정지해버리겠다 이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일단 제가 대표적으로 알고 있는 거는 리거터 12시 방향에 있는 리거터 센터 쪽에 있는 돌산 위에 어, 촉수런이에요 이 촉수가 기존에는 10분마다 젠니 됐었는데 유저들이 알아 버렸어요 어 이거 몇 걸음만 뒤로 가면은 지역이 바뀌면서 젠 시간이 2분으로 줄어들어 어 뭐야 이거 젠이 빨리 되네 하, 하고서 그거를 막 이제 사용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유저들은 이제 파밍이 잘 되니까 신나게 했죠 근데 이거를 어 하는 분들은 그냥 우리가 아 젠에 관한 메커니즘을 파악 했는데 이거 버그라는 인식까지는 안 됐던 것 같아요 유저들 사이에서는 그냥 괜히 빨리 됐다. 근데 어쨌든 오늘부터는 얘네가 이거를 스폰 버그라는 방식으로 버그로 익스플로잇에 넣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거 보자마자 바로 길던 분들한테 이제 카페에 올리고 길던 분들한테 디코 들어가서 어, 이거 촉수은 그만하시는 게 좋겠다. 이게 어, 일시정지를 당할 수도 있겠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이렇게 스폰 버그라고 한거 보면 이거 말고도 여러 군데가 있나봐요. 이런 방식이. 그냥 돼지마을처럼 그냥 제니 빨리 되는 마을 이게 아니라 특정 행동 뭐몇 걸음 뒤로 가니까 여기서 기다리니까 제니 빨리 되더라 이런게 있는거죠 그래서 일단 저희 길드는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접속해서 이제 거기는 외국인들한테 야 이거 니네 포럼 봤냐 포럼에서 이거 버그라 스폰 버그로 명명했다 안하는게 좋을 것 같다라고 하니까 뭐래 이러면서 뛰어가더라고요 젠 되는거 보면서 그래서 제가 고개 절레절레 흔들면서 나왔거든요. 뭐, 그 때, 길도 드한 분도 한 분도 일단은 뛰고 계시던데, 뭐, 이거는 저도 어떻게 보면 재수없으면 저도 며칠 했기 때문에, 재수없으면 저도 이 템포러리 밴 일시적인 정지 당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 다음에 안 하면 되는 거니까, 개정 밴까지는안 되니까. 지금 보신 분들 중에, 촉수런이나 아무튼 그런 종류의 스폰버그를 쓰신 분이 있으면, 어, 반복적으로 사용하지 마세요, 일단. 네. 이런, 그런 발표가 있었습니다. 네 이거 오늘 여기 유어즈 포럼 게시판에 넣어놨고요 두 가지로 나눠서 해놨어요 내용이 좀 많아서 원문을 보시고서 이해가 필요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어여기는 내가 링크 안 해놨네 네 여기 밑에 거에 링크가 있어요 뭐 직접 읽어 보실 분들은 이거 링크 들어가서 봐보세요 어쨌든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도 있고, 벤에 관한 사항도 있고, 미니 맵이나 스폰버그는 벤에 관한 사항이죠. 그 다음에 서버 머징 이런 거는 저희 길드도 이제 서버 통합 준비해서 이제 길드 운영 방안이나 그 공성전 전략 같은 걸 준비하겠지만, 다른 서버에 계신 유저분들, 길드분들도, 어이 서버 머징 같은 거 대비해서 준비를 하셔야 돼요. 어, 몇 가지 미리 말씀드리자면 서버 통합 어, 얘기 나온 게 말씀드리는데 서버 통합이 되면 경제 구조나 인구수가 다 변하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서버 통합을 준비하셔야 돼요 예를 들면은 뭐생활체집러 분들은 서버 통합이 되면 제나가 적정 인구수를 몇으로 할지 몰라요 1000명 1500명 2000명 혹은 갭을 더 뚫어 가지고 뭐 3000명 넣을지 모르는 거죠 근데 어쨌든 확실한 거는 지금보다는 인구수가 늘어나기 때문에 채집에 대한 경쟁이 심해질 겁니다 당연한 거죠 근데 채집에 대한 경쟁이 심해져도 공급량은 한정이 되잖아요 제시간 때문에 그것 때문에 이제 트레이딩 포스트 경매장에서 물건값이 제 생각에는 어... 변동이 무조건 있어요 무조건 그거에 대해서 이제 주로 판매를 하시던 분 아니면 앞으로 보이드 벤트 같은 아니면은 재료를 사실 분들은 좀 개인적으로 준비를 하셔야 될 거예요 일단 제일 가까운 거는 음, PTR에서 적용될 숙련도마다 어, 경험치가 차등적으로 이제 분배되기 때문에 중간재료의 값이 상승하고 있는 거 그것부터 시작하셔야 되고 서버 통합 전에 미리 뭐 채집을 200을 찍는다거나 특정 어, 제작 스킬을 200을 찍는다거나 이런 거 준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보이드벤트 이런 게 만약에 본인 서버에서 비싸다. 어떤 서버는 7,000원, 1,500원 어떤 서버는 15,000원 이러니까 보이드벤트 아보이드어 하나에. 이게 너무 차이가 심하기 때문에 근데 어쨌든 나중 가면 가격은 떨어질 거란 말이에요. 이런 거는. 사람들이 더 많이 맞추고 공급한 람들이 늘어나고 하면. 왜냐면 특정 서버는 보이드어나 아니면 프리스틴 펄 이런 거에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거래가 없어서 가격이 형성이 안 되거나 가격이 비싼 경우도 있어서 이런 건 오히려 떨어질 수도 있단 말이에요. 저희 서버만 해도 프리스틴 펄이 가격대가 형성이 안 돼서 저희 길대에 계신 켈라님 한 분이 600원에도 올려보고 1000원에도 올려보면서 가격을 테스팅하고 있어요. 혼자 공급하니까. 근데 이게 필요한 아이템이거든요. 이거 제가 오늘 올린 거에 어딨냐? 60레가이드 행운 이걸 좀 간단하게 올렸는데 이 진주 보석이 없을 수가 없어요. 이거는 그 앵벌이용 템 세팅할 때 무조건 써야 돼요. 오티어가 아니더라도. 그거에 대해서 본티 보이드 벤트 얘기까지 제가 남겨놨는데 이것까지 보셔야 돼요. 보이드벤트가 어쨌든 지금은 엔드코어 같지만 실제로는 엔드코어를 위한 앵버리템이고 굳이 이걸 안 맞춰도 돈이 없을, 없다 하면 다른 식으로 약간 좀 어, 대체가 되니까 이런 내용까지 확인하시고 아무튼 볼게 많습니다. 서버통합을 준비하신 분들은 머리를 좀잘 굴리셔야 돼요. 왜냐면 생활체집 유저든 생활 사냥 유저든 이건 어쨌든 내 골드랑 연관이 돼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뭐 이런 거 파악하시고 질문 남겨주시면 저나 제가 아는 거 아니면 은뭐 질문 남겨주시면 여기 항상 수시로 확인하시는 학자분들이 있으세요. 그분들이 답변해 주실 거니까 내용 확인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거는 제가 다시 보기에 시간을 따로 타임클립을 잡고 있죠. 요즘에 라이브에. 그렇게 해 가지고서 다시 올릴게요 몇몇 내용은 아마 따로 또 잘라 가지고 하이라이트 해서 따로 올릴 수도 있고요 네 오늘 이제 방송은 이것까지 하면서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음뭐 이거 볼때 되니까 이거 볼때또몇 분이 들어오셨네 어쨌든 네 오늘 놀러 주셔서 감사하고 어, 게임 되게 재밌겠네요 공성전부터 PVP 배팅까지 해 가지고 네, 또 내일은 아마 제가 방송을 다른 일이 있어서 방송 못할 것 같고 평일날에 돌아와서 방송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정말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안녕히 계세요.